안녕하세요 익스트림판입니다 음, 제가 오늘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네, 블레이더에 놀러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파크도 폐쇄되고 뭐 할게 없어가지고 블레이더에 뭐 새로운게 있나 없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왔어요 어 여기 오니까 일단 여기 새로운 데크가 딱 보이네 요거 이 보면 이거 티모? 티모 데크 있고, 그리고 딜런, 딜런 모리스, 딜런 모리스. l 여기도 딜런 모리스. 그래서 요거는 어 r r i s 이 y l a n m o r r i 파크 y l a n Morris. Dylan Morris. d y 트 a n Morris. d y l a 인치 o r r i s Dylan Morris. d 6인치에 22아 6인치에 22 빨간색이 조금 더 짧네 네. 그리고 여기 티모 5.8에 22 5.8에 22 근데 무게는 가벼워요 티모가 되게 가벼워요 요거 가볍고 딜런 모리스 박스 어 조금 딱들은는데 벌써 딱 무거운 느낌 들고 어 블랙 어 레드보다 조금 가벼워요 뭐 얘는 당연히 예, 가볍고 그래서 요거는 한 대충 무게가 1.5kg 정도 되고 요거는 2kg? 2.1kg. 2.1kg. 예, 요것도 뭐 2.1kg, 2kg 조금 넘고. 티모 좀 가벼울 것 같은데. 2kg 정도. 예 이렇게 해서 요네 가지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여기 프로토의 그립 테이프가 예, 여기 해골, 해골 있고 요거 제가 볼트 인스타에서 봤는데 샤크, 샤크로 된어 아주 컬러풀한 그립테이프가 있습니다 또 그립테이프 종류별로 또 새로 다 들어왔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요거 딜런 모리스 완차? 네, 컴플릿 네, 컴플릿, 컴플릿이 있어요 여기 딜런 레드라고 이렇게 딱 컴플릿, 36만원 어뭐 어쨌든 딜런 모리스 프로 선수니까, AO의 프로 선수니까, 뭐, 그, 값어 치는 하겠죠? 그렇고, 여기, 메이븐. 메이븐에 또, 여기, 원래 기존에, 레드랑, 요 밑에 다, 블랙, 뭐, 이렇게, 요 색깔도, 평천에 타는 친구가 있었고 했는데, 여기 새로 들어온 오일 실리. 클램프랑, 휠이랑, 브레이크. 휠이랑, 오, 어 브레이크까지 그냥 번쩍번쩍. 에. 오일 슬리브로 된요새 컬러가 들어왔구요 그리고 휠... 여기 휠들 휠들이 또 이제 a 5개쫙 새로 들어왔어요. 120mm, 오, 120mm, 120mm. 이렇게 이렇게. 이야. 오 근데 가격이 직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제가 직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오한 쌍에 68,000원이면 괜찮은데? 색깔도 뭐 종류별로 쫙다 있는데 120mm가 이 가격이면 예전에 진짜 처음 120mm 나왔을 때 진짜 비하, 비쌌는데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고급형 메이드 <웃음> 인 USA 우레탄 기술은 미국 그래서 역시나 가격이 좀 비싼 편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좀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AO 가성비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얘는 그치? 네. 크기 대비 110mm인데 62,000원이고 120mm인데 68,000원이고 <웃음> 제가 봤을 때는 120mm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는 스쿠터에 들어 만 간다면 120mm가 좀더 좋겠죠? 그리고 요거 MGP MGP에서 전에 이전에 나왔던 제가 소개했던 MGX 그 뭐? 모델에서 요건 조금 더 밑에 보급형 저렴한 모델이고, 요거는 유치원, 한 7살부터, 한 초등학교. 저학년? 4학년까지? 네, 4학년. 아니면 뭐, 고학년인데 키가 작은 친구들. 예, 네, 그런 친구들이 타면은 딱 적당한 모델이에요. 이게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, 뭐, 완차해도 3kg 초반이 있기 때문에, 정말 가볍습니다. 그래서 키가 작아도 사셔서 커팅을 하시면 되니까, 어, 허리띠에 맞춰가지고 목에 딱 자른 다음에 타면 은 괜찮아요 제가 영상에 어, 맨날 설명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봐가지고 질문을 매번 똑같은거를 하고 있어요 어, 뭐 키는 얼마고 네, 체중은 얼마인데 어떤걸 사야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허리띠까지 자로 재보시고 허리띠 높이에 오는 바 높이를 사시면 됩니다 안 맞으면 더 길면 허리띠보다 더 높게 올라오면 커팅을 해서 허리띠 정도에 맞추시면 되고 어, 허리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탈 때는 크게 상관이 없고 외국 선수들 봐도 파크 타는 친구들은 다 허리띠 밑으로 탑니다 스트릿 타는 친구들도 허리띠 위로 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그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러 여러분들이 뭐 스트릿 타는 친구들 외국 영상들 많이 보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 주행을 하면서 착지를 하거나 이럴때 수구려서 그렇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거의 다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러기 때문에 허리띠 위로 올라오면 어 다운 할때 충격이 이제 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램프는 어, 클램프도 뭐 커스텀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바, 일단 자기가 쓰고 있는 바가 스탠다든지 오버사이즈인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클램프를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원사이즈로 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클램프를 갖고 있다 근데 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만 되는지 오버사이즈도 되는지 그걸 잘 알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오버사이즈 클램프를 갖고 있는데 스탠다드 바를 끼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은색 링 심을 갖다가 구해서 끼우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바를 오버에서 스탠다드로 스탠다드에서 오버로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어. 블레이더에 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를 간단히 설명해 봤어요 블레이더 매장이 좀 넓어진 느낌도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또 이제 저기 틸트에서 컴플릿이 또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검사가 끝나면 아마 뭐 9월달 말이나 아니면 10월쯤에 들어올 것 같다고 하네요 가격은 뭐 정확히는 아직 모릅니다 아무튼 요렇게 신제품들이 들어와있고 입고 예정도 있어요 음. MGT, MFX, 아. MGX, MGP, MGX S1 그거부터 아. 2원까지 쭉아 다시 또 네, 전에 있던 팔던 거 MG5라고 옛날 복 있잖아요 둥그런 거아 동그란 거?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. 또 나와요 아, 일로 된거 네, VX8, v 비슷하게 오는데 전체로 합해서 색만 24개 음. 와우. 와우. 그렇게 해서 아무튼 블레이더도 올해 2021년 더 이제 많은 제품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더 다양하게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오늘 휴가라서 여기 블레이더 왔는데 여기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가지고 저는 간단히 이거 영상만 찍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. 구독과 좋아요